심는다. 먹는 것만 키운다. 밥술이만의먹토 그래서 오늘은 식물을 심으려고 네. 왔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동네 마트인데요. 지금 거의 4월 초부터 해서 한 달간 이렇게 화초나 혹은 뭐 고추, 가지 이런 거를 여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가득한 곳. 물론 못 먹는 식물들도 많지. 뭐가 뭔지 다는 모르지만 정말 못먹는 것도 많았어 꽃은 향상 정신을 향기롭게 하지 하지만 배를 채워주진 않아 뭐감성파기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 그래 개운주가 율마가 집안 분위기를 살리고 어.. 그런데 내 위장은 누가 살리지? 아유, 못 먹는 거막 만지는 거 아니야. 예쁘긴 하다. 쇼핑 타임. 어, 참외도 있네. 파릇, 파릇한 것이 아주 싱싱하구나. 돼지? 돼지 감자 아니니? <웃음> 재밌는 그런 문구도 있고. 어, 비트구나. 비트는 빨간 무라고 불리는 채소인데, 향산화 효과가 짱이라고 해. 샐러리는 떡잎부터 샐러리? 아.. 작년에 가지 모종 하나로 지겹게 먹었는데 또 사? 바로 아, 시장에서 토마토 팔 뻔했던 방울토마토도 있고 어 작년에 너무 잘 컸어 어, 너는 누구니? 일반 토마토? 어머! 300원밖에 안 해? 다이소 갈 필요 없네? 어, 방울토마토도 엄청 싸구나 매일 물만 주면 무조건 잘한다는 상추도 있고 집밥순이, 집밥돌이에게도 아주 필수인 모종 양고추와 까리고추 그리고 고추도 있지. 어, 이건 파프리카인데, 음, 살까 말까 고민 엄청 들었는데, 어, 한번 사봤어. 살겠어, 이거는. 안 키워봤으니까. 어, 마디오박이 뭔지 한참 고민하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에어박보다 길고 털이 없는 그 아이라고 해. 아, 그리고 어떤 놈의 떡잎이 아주 젤놈인지 한번 골라보고. 예전에 짤딜막한 것들이 더잘클 수도 있다는 그 화초사장님들 얘기를 듣고 어, 그 기준으로 나는 한번 골라봤지 아 올해도 가지 지옥으로 한번 빠져봐 이거 하나면 여름내내 가지 먹는데 어, 오이도 한번 길러봐야겠어 잘 키워서 오이 소박이나 한번 해먹어볼까?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래 너로 낙찰 머리 휘날리는 부추! 아, 부추 이거 살까 말까? 집에 씨앗이 있는데 그냥 심을까? 음, 고민이야. 나의 베이비들, 일단 어서 집에 가자! 고고씽! 안녕! 밥수리 언니네! 모종 심으러 왔습니다. 우리 집 거는 거의 다 심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잡초 많이 뽑았네. 이것도 다 잡초인데 왜안 뽑았어? 닭 시켜 먹자고? 갑자기? <웃음> 조금 있다가 나중에. 어. <웃음> 일부러 달래라서 그거면 <고금에> 나도. <웃음> <웃음> 언니네 옥상에는 달래가 가득해요. 오, 이나 들고 가서 심을까? 응. 이거 하나 심으면 많이 나지. 요거는 내가 가서 심고 달래. 요건 7개는. 오이. 7개는. 요건. 깻잎 이거는 저걸 다른 거니까 하나는 그러면 뭐였지? 이거 호박인데 여기 이거 생긴 게 몰라 오빠 빨로파로 샀는데 오이 오이랑 <목소리> 이놈들 신분증 한번 까보자 아, 이게 파프리카인가 보다 아니, 아 아닌데 이거 호박인데 오이 아니 면 호박 이거 오이 같은데 까실까실 까실. 이게 호박 아이고 모르겠어 오이. 오이 호박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라니까 아, 뭔지 모르겠다. 입, 일단. 입도 틀리게 생겼잖아. 이름은 좀 적응을 하게 됐어. 닥크면 알겠지. 오이를 심으려면 저 오이랑 호박이면 올려야 되거든. 자 그럼 이거는 뭐게 뭘까? 큰거 하나 우리가 사놓고 나중에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거는 먼저 모종의 뿌리가 코. 덮인 높이만큼 흙을 파고. 어, 고, 어, 지그러 핫데비 <웃음> 그런가 달팽이가 계속 나오더라고 여기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심어주면 끝! 그냥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자 끝! 음. 깻잎 아니 깻잎은 뒤에다 심어야지 아 저거 깻잎 아니야? <웃음> 정신이 나갔구만 <웃음> 이거 언제 줬어? 왜 이렇게 지흙이야 아까 너 오기 직전에 아. 한 번도 안 줬는데 시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치? 지금 많이 시들을 뻔했네 애가 지금 봐봐 지금 보니 이 아이는 어, 마디 진짜... 호박이네 <웃음> 그래요 바로 심어야지 마디 호박이야 잔소리 좀 그만 오이 아니면 호박 나 가지 많이 먹었는데 응. 우리가 물을 줘밥술리 언니네도 먹는 거만 심어요 <웃음> 작년에도 밥술리라가 이렇게 심어준 것 같은데 자, 이에도 내가 심었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거이 이렇게. 어렇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바늘 갈라서. 어머 붙었어. 이렇 어. 이렇게. 이제게평하게이이들어가게 나무젓가락 좀 들고 네. <웃음> 콩깍지 끝에 약간 노릇장해지면 노리, 따먹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한두 달만 크면 다 큰데 저게 <웃음> 200원짜리 깻잎 인데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 하나하나 떼는데 아주 그냥 고생스러웠지 너무 딴걸 찢었네 <웃음> 난 이거 하나씩 심었거든? <웃음> 야, 언니 두 개씩 심어 올여름은 깻잎 지옥인가? 하나씩 심어 쓰레기 봉투 하나 가득 버렸네 여기 다 뽑아가지고 50리터? 아니 10리터인가? 양호하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클지 궁금해지는 시점 오이 아니면 호박 오이 아니면 호박 오이 아니면 호박 완두콩 깻잎 아이들 토메이자 이제 우리 집 옥상에서 가지와 파프리카, 오이, 호박을 심어보겠습니다! 보라보라한 가지가지 하네 화분이 부족해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흙은 강하게 누르지 말고 포실포실하게 자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올해 거주지. 덩치가 큰 아이는 흙과 공간도 조금 더 크게 해주는 게 아주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 물빠짐이 중요하니까 스티로폼 하단에는 구멍을 필수로 뚫어줘야 해. 파프리카 다 심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어. 흙이 없다. 흙을 사야겠다. 하는 수 없이 다음에 심기로 하고 미리 심어놓은 완두콩을 분리 작업을 했지. 뿌리가 엉키지 않게 간격을 주고 살살 심어주면 돼 완두콩 넝쿨이 잘 뻗을 수 있게 자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지지대에다가 넝쿨을 한번 감아줬어 좁은 공간에서 흙을 다질때는 케이크 <웃음> 커팅칼이 아주 최고야 살살 풀어서 살살 감아주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아 예쁜 완두콩들 올해 나한테 완두콩을 선물해 주겠니? 넝쿨을 위한 대는 다이소가 가장 저렴하다고 이건 서량 딸기 모종인데 꽃이 피어있는 걸 샀더니 열매가 금방 맺혀가지고 벌써 하나 따먹었지 뭐야 자 요것은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 씨 뿌려놨는데 많이 자랐네요 아무 짓도 안해도 아주 잘 자라는 잡초같은 애들이에요 고추 청양고추를 샀는데 작년엔 꽈리고추가 나와서 정말 짜증이 났지 뭐야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어 상추에 이어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하려고 키우는 계획된 애플민트 밥수리에겐 필수지 아 이거 뭐더라? 바질인가? 루꼴라인가 뭐 아무튼 먹는것만다 이렇게 뿌렸으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한번 보자구 안녕